<웃음> 뭐지? 후두둑 하긴 했는데. 오, 다와서 아, 에? <웃음> <웃음> 뭐야 이 황혼에. <황어네>. 아 이런.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릉에 여기 영진해변인가? 도다리치로 왔습니다. 도다리치로 원투락시하러 왔는데. 한 대를 펴놓고 인트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한대 피고 한대 하는데 계속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러고서 그냥 헌일사만 걷어봤더니 황어입니다, 황어.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차 외기 그 온도를 보니까 영하 1도에서 영하 3도 이그 정도밖에 안 찍힙니다 도다리는 일출 직전부터 해 뜨고 한두 시간까지가 바짝 입질이라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도다리 채비를 못했어요 오히려 너울이 있으니까 감성돔 있으려나 하고 각공게게 고리추밖에 없어가지고 고리추에다가 흰줄을 직접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위로 핀돌이 같은데 암튼 태클 박스에 있더라고요 하고 목줄을 한 40? 50은 채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청기비를 따로 던졌는데 엉뚱하게 황어가 나왔네요 너울이 있으니까 애들이 긴장은 안하나봐요 철수를 하면서 인트로를 했습니다 참 황당하네 잠깐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오전에 좀일찍감치 철수하려고 서해권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남해권 내려가자니 그렇고 영동선 타고 새벽에 운전하고 왔는데 아니 근데 기분은 좋네요 아무튼 여기 동해 오실 때 미끼 사갖고 오세요 저희 5시 한 20분쯤에 도착해 가지고 온갖 동네를 다 돌았습니다 여기 근데 결국엔 없어 갖고 아 오늘 그냥 그냥 가야 되겠다 미끼 안 갖고 와서 그랬는데 뭐 주문지 당 근처에 등대 낚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헌예삼아 <웃음> 밖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해서 눌렀더니 주문시다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청계비를한 통을 샀습니다 간신히 그래서 그거 달고 집에서 소금은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청계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화도를 보니까 너울을 보니까 감성도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억지로 감성동 체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입질를 왔으니까 하나 던져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스팅도 아침에 대강했거든요. 자, 아기 울타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도다리는 도다리 채비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채비의 길이는 총 1m30이고, 추는 30포를 달았고, 기둥추는 30포하고, 파이프 도레를 해서, 처음에 20cm, 그 다음에 35, 35, 35 해서 120cm 남짓인데, 제일 끝에 한 5cm, 10cm 이 정도 더 해가지고, 약 130cm 이 정도 체비를 했습니다. 너울이 하도 심해가지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입질인지 뭔지 근데 저는 이제 채비를 나머지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집사람이 저기 저거 이상해 라고 바탕이 막움직이더라고요 언제 보니까황혼에 묶음 바늘을 구매를 해둔게 있더라고요아 이게 얘들은 16, 18호고 여기부터 12, 13, 14호일겁니다 그러면 4개만 해볼게요 4개 자 이걸 일일이 다 클리시 노트, 까메기 노트로 빠밍이 매듭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겨울철이고 하니까 손실 없고 할까봐 이렇게 옵니다 지금 어 집중을 못하겠네 얼른 어, 채비 하나 더해서 부 대를 던져놔야 되는데 손실러을까봐 묶음 세이크 바늘을 구매를 해서 집에서 바늘집에 12호 핀도레를 각 바늘 끝에 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깊게 삼키거나 이렇게 하면 잘라서 하더라도 또 묶어야 되니까 또 묶지 않으려고 체비교체 쉽게 끝에 핀도레를 각각 하나씩 묶어왔어요 어손실없다 제가 손발이 좀 짧니다 감성도물 아예 끌고 갈테고 저다리는 이빨이 있어서 무슨 박심신 뭐 광어처럼 그런게 아니고 면발 삼키듯이 후루후룩 하는 녀석이니까 보다리 낚시 드런 낚시죠 그러니까 좀 오히려 게을러야지 조각가 좋습니다 주렁주렁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강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발을 감출 정도? 고기까지만밀려줍니다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어참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손은 얼고 자 일단 챔지를 하고 다시 또 던져보겠습니다 안녕 자 예, 보다리를 놓리려고 합사 감은 채로 그대로 왔거든요. 인바레 같은데? 근데 원래 이 정도 파도가 칠줄 알았으면 마일론줄 2호나 3호를 갖고 왔겠죠. 감성도 모르게. 그리고 여기 영진해변 여기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저기 간출려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금성 궁정 돌무더기가 보이더라고요.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저는 동해안 감성도 몬트락시 거의 안 해봐가지고 두번 도전해봤는데 두번다 꽝쳤습니다. 출전은 자주 못가고 해서 공부만 많이 했죠아니야 엉킨거지 진짜 감성동 체비 이런게 아니고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지금 이 너울에서 그 입질 파악하려고 하면 제가 눈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채비를 던지기 전에 이 피딩타임이 사람을 좀 괴롭힙니다 합살아서 진짜 둘이 엄청 타네요 자, 세게는 안치고 툭툭 치니까 얼마 안나가네 아이고, 이제서 두대 겨우 던졌습니다 합사라서 파도 영향 엄청 받나요? 하하, 누가 이렇게 파도 쓸줄 알았나? 뭔지 한 마리 왔습니다. 뭐다니까? 오호! 또화어 아니야, 혹시? 에이. 힘도 안 쓰고. 뭐가 달려있긴 했는데? 아이고! <웃음> 이야 넌 진짜 너무 심하다 임마 아 그래도 자 도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야 이거 진짜 아파. 제 뼘이 23cm인데 22cm 어 22cm 정도 되겠네요 아니 그래도 사이즈는 대충 봐야지 그래도 옆선이 있고 이 돌기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참 도달이네요 참가자님 아 이거 바늘 빼주다 이런 거 죽어요 자 방생하실 때 바늘 작은 거 쓰신다면 자 손만 빠지게한 것만으로 그래도 저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 참 변, 변태스럽죠 채비가 그냥 힘줄에 구멍봉돌 끼우고 왕핀돌에 1호도 넘는 것 같아요 왕핀돌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바늘 이게 진우 3호인가? 진우 3호 바늘인가 그럴 겁니다 집사람이랑 피곤하게 운전하고 왔는데, 아 피로가 확 풀리네요 우하다 진짜 근데, 다시 가서 보고싶은 거잖아 최종 광생이야 저야 그 사람의, 저거 뭐, 가자미는 15cm가 저기야 광생 기준이야 <웃음> 어. 어, 난 묵직해가지고, 그래좀뭐 있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와.. 지렁이가 중간이 얼었네 자, 주렁주렁 한다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혹자는 주렁주렁해서 잡은 적이 있고 혹자는 바늘만 감춰서 던졌는데 바로바로 바로 나오더라 이게 다 본인만의 경험이죠 많은 분들의 경험을 섭렵을 하셔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빠른 지진길이 아닐까 파도가 이렇게 쳐도 더다리가 나오긴 나오네요. 와, 진짜. 저 멀리서 오는 파도 좀 보세요. 아, 홍무실에도 갖고 감상동 채비라도 만들어 갖고 오는 건데. 에이. 파도가 무섭다, 무서워. 아까는 자기 소리가 잔디안 들렸는데 어. 지금 좀 잔잔해진 거 같아. 그런 것 같아, 눈으로 보기에도. 어. 여기 쇠 떠있는 거 봐, 갈색이. 날지도 않고. 화두 어디... 타고 있어, 저기, 저기. 화두 타고 있어, 쟤들. 어... 쟤들이 전쟁에 서퍼였을 거야. <웃음> 윗길이 한번 왔는데 한 마리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마리 달려오죠? 근데 작다 작다 그렇지만 도 달이네요 야이 참가점이다 다 어우 그래도 이 녀석은 방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면방생 사이즈죠? 사이즈 자체는 자, 가자미, 도다리 두 마리째. 으 으쌰, 쌰 와, 형잘 친다. 밑에 거 지금 물은 것도 괜찮긴 괜찮은데. 재활용했었을까요 이번에도 릴리즈 타이밍이 조금 빨랐어요. 추가 위로 좀 떴습니다. 와, 파도가 왜 이래? 좋은 것 같죠? 이게 규칙적이다가, 다분히 규칙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이, 저달이잘 나오네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타닥타닥 할 때가 있습니다 어라? 뭐야 힘을 쏘? 황혼가 또? 아이 또 황어잖아 이거 어? 아니다 너다리인가? 수초가 있어가지고 오! 사이즈 좀 커졌습니다 에이.. 거기서 보긴가? 요건 23cm 넘겠는데? 넘죠 오호 이야 잘하면 아삼자는 조금 넘미치겠다 끼어진거 이어진거 하면 27정도 되겠다 일단 한마리 킵을 해놓죠 셔이 점점 커지는데? 27이니까 뭐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간에 한마리 킵하겠습니다 도다리? 한 마리는 방생하고 한 마리는 27cm 정도 돼 어, 이거 지금 구멍기 아니야? 아니야 금어이는 그 문치가잠이라고 어. 같은 도다리 도다리인데 그냥 서해권에서 많이 잡히는 그게 있어 어. 도다리면 세 마리 줘요 진짜? 어 커피 안마셔도 돼. 왜? <웃음> 나 마셔야 돼 <웃음> 커피 줘 그리고 이번에 살짝 우타 들었는데 어. 방향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냥 다 나와? 다 나와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고 이번엔 또 좌타네 자 이번엔 좌타예요 좌타 이거 외반 들이니까 한번 걷어보죠 입질이 파도 때문에 끄떡끄떡하다가 투둑하고와 또 달려있나? 와, 너울이 잠잠해지는가 하면 저멀리서 치는 건 완전히. 와, 동해안은 진짜 파도 진짜 무서워. 어라? 미끼가 그대로 있네? 네? 새벽에 동트기 전에 오셔가지고. 잠깐 반짝하시면, 어이, 꽤 많이 잡으실 것 같은데? 어복 없는 저도 이렇게 잡는데. 얇은 원추을 가져왔더니 꽤 많이 풀리네요 자 커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입질이 없고 염장된 지렁이를 쓰시면 한 10분? 15분? 기다리시다가 한 두세 바퀴씩 감아주시는거예요 이도볶 f o 네 이제 오신다면 저녁 해 떨어질 때 까지는 해보시는게 좋겠고 하루 진종일 못해보겠다 하시면 새벽에 동트기 전에 도착하셔서 채비 세팅하시고 동트고 한 2시간 정도? 그때가 딱 피딩이니까 하루 중에 그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두번 피딩이 있는데 거의 모든 물고기가 그럴 겁니다 아마 새벽에 해뜰때 그리고 해가 질때 동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물론 조류는 있긴 있는데 조류의 영향보다는 파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끼 끼는 거 이렇게 무슨 도움낚시마냥 이렇게 끼셔도 황어 도리를잘 잡히네요 그러니까 미끼를 어떻게 끼느냐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원투낚시가 해변 낚시 백사장 원투 저는 이렇게 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꽂을 수 있는 카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샌드포를 바닥에 꽂아 놓으시고 그렇게를 원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좀 높이 있어야지 파도가 치는 거에 표면 장력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줄이 출석 출석하고 지금 저 던져놓은 녀석의 초릿대처럼 이게 좀 앞으로 동해권에서는 앞으로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출가 멀리 던졌어도 앞으로 좀 밀려오는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어떤 낚시대든 간에 원줄 얇게 사용하시고 파도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합사보다는 나일론줄 모노라인으로 그 원사 원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낚시가 도다리 원투낚시 같습니다 6시 55분 6시 반? 좀안돼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 낚시 해봤는데 좀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좀 보복된게 좀 있었네요 거두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엄청난 수초 끌고 오나 본데? 봉돌 같이 끌고 오나? 어겨서? 그런 것 같아. 오씨 어쩐지 후두거리더라우와황어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웃음> 이야. 자 여러분 막판에 황호. 와 벌쩍벌쩍 꼭 잉어 같이 생겼죠? 이거 황어 맞나? 오우 짜식 손맛 보여줘서 고마워 야너 때문에 막 이거 확 집어던지지 못하고 아 자식 자와 그죠? 손맛은 좋았습니다 쉿!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잘 살아갑니다 아이고 자식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파도 칠때 감성돔은 여기 없나봐 아, 하긴 저는 오늘 오래한게 아니고 2시간 정도 했는데 겨우 2시간 가지고 뭘하겠습니까 영동선 타고 새벽에 운전해서 오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강릉 강릉까지 홀게이트 내리니까 한 2시간 30분인가 20분인가 그 정도 밖에 안걸리더라고요 길도 좋아가지고 아, 천천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짬 시간이 좀 나가지고 큰 기대 안하고 왔는데 황어두마리 도다리 세마리 했네 그리고 한 마리는 킵하긴 했는데 이거 한 마리 가져가 뭐 하겠어요 어, 손감량에는 한 27? 이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어, 알았어 임마 훌쩍더쩍 뛰네요 살려주도록 할게요 바늘을 너무 깊게 삼켜서 이거 빼냈다가는 이 속에 내장 가까이까지 다쳐서 죽습니다 됐겠죠? 저는 대부분 그렇게 살려줬습니다 조금 사이즈 괜찮은 녀석인데 다음번에 3자 같으고 이상 나오면 한 마리라도 킵을 하겠어요 자 잘가! 어, 참 경사가 져서 그런가? 살려주면 잘가네요 짬낚시 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시니다자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